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 우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 땡시빙 잘보내주길바라고요 어, 이제 2022년이 금방 또 다가옵니다. 그렇죠한달 남았네요. 한 달. 자 그러면 은이한달 남은 시간 동안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제 한번 봐볼 생각인데요. 우선 12월달에는 코로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떠한 뉴스들이 터질지 약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장이좀 특별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제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Forex Factory 입니다 뭐 investing.com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지만 은 처음에 외환래를 시작했을 때부터 Forex Factory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웃음> 현재 Forex Factory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에 있어서 수요일 12월 1일 이제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에 있어서 이제 달러 ADP 농파, 그 다음에 뭐 파월이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는 등 이러한 빨낭 뉴스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농파함이 있습니다. NFP, 비농이죠. 비농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뉴스 같은 경우는 에 보통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뭐 연설이나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제 캐슈레이시나캐슈레이시나 캐슈레이시나 아니면은 뭐 뱅크레이드죠. 네, 뱅크레이드 이런 것들 이러한 뉴스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들 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카탈리스트가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래를 오래 전부터 홀딩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면은. 이 시간대에는 거래를 여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달러 뉴스가 꽤 있네요. 자, 달러 뉴스가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이 많을 때에는 보통 우리 뉴스 나오기 바로 전에는 잠잠한 게 흔합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봐보죠. 우선, 우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차트는 골드입니다. 골드. 자, 골드 이제 멈슬리 차트 11월 달이 끝나는 상황에서 먼슬리 차트 한번 볼 생각인데요. 어,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900 레지센스, 그 다음에 2000 레지센스, 일단, 일단, 2000레지스를 체크해 주죠. 2000, 그 다음에, 1900,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에, 1700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2000에서 위기를 만들면서 2000을 뚫지 못하고 그쵸? 2000을 일시적으로 뚫었지만은 먼스리 캔들 클로즈를 2000 밑에서 들어온 것을 볼수 있죠. 이제 위기적량 그러면 은 2000을 뚫지 못한 겁니다. 2000을 뚫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1900에서 좋은 반응들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00 마찬가지로 1700 이런식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2000, 1900, 1800, 1700이대면에서 중요한 캔들 패턴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1월달에 캔들 클로즈를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1800을 뚫지 못하고 그렇죠? 1800 위로 캔들 클로즈를 주지 못하면서 1800 밑에서 캔들 클로즈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1775레벨 정도에서 지금 가격이 맴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멀슬리 차트에서 우선 일시적으로 1800 위로 캔들이 이제 나와서 위급이면서 네, 하방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1800에서 우리가 거부반응을 볼수 있다는 것은 1800을 놓지 못하고 1700을 향해서 한번더 내려갈 수가 있다. 자, 하지만, 근데 또 보시면은, 두 번째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거부하으로 확인을 하면서 1700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 분석 같은 경우는자 8월달부터 현재까지 밑에 있는 이 저점의 윅 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1800을 깰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지제또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면 1800을, 1800을, 뚫고 핸들 프로듀스를 주면은 1900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헷갈리죠? 자, 원, 스리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삼각 수렴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캔들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가지고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위클리 차트로 한번더 없죠. 자, 위클리 차트로 왔을 때는 자 밑에서 위로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위에서 밑으로 트렌드 라인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차트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가격이 트렌드 라인이 성립이 되면서 휴지 라이 성립이 되면서 상반 불입값이 나오는 듯 보였지만은 1800이라는 레이센스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쉬고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성립된 업트렌드 라인을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쉬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피부나치 한번 이용을 해주면은 현의 움직임이 끝인 마이너스 27%에서 가격 반응을 이제 되돌림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피보나치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골드, 이 저점에서 이 상방까지. 그래서 현재 약 61.8레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 터치 근처에서 가격이 맴돌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석초 레벨 이 구간에서 상방의 움직임을 한번더볼 수가 있데 다만, 아까 보셨듯이 저번에도 나온 1800 1800레지센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1800레이센스 바로 밑에서 매수를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여기서 가격이 반응을 보이면서 1800까지 올라왔지만은 1800에서 한번더 밑으로 세게 꽂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서포트 레벨에서 우리가 1800 정도까지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 세럼 같은 경우는 1800 위로 올라왔을 때 1800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1900 정도를 향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피부나치의 61.8 거부반응 혹은 78.6 거부반응의 한 움직임의 끝은 마이너스 27%가 되는데 또 좌측으로 보면은 이곳이 또 스트럭처 레벨이 상당히 근접한 것을 볼수가 있죠. 자, 그 말은 1900이 다음 타깃이 될 수가 있다. 자,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게좀훅 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용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1760 정도 레벨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1000, 반타 1800, 그 다음에 좀 길게 보면은 1900을 향해서 우리가 거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밑에서 위로 가져올 수 있는 이 트렌드라인의 하방 브레이크아웃과 서포트의 브레이크아웃 예를 들어서 78.6 밑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면 은 우리가 매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천칠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번더할수있습다그 다음에 천0백에서먼슬링 키네벳이니까 천0백에서한번더 반응을 보이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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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60 서포트가 유지가 되면은 1800을 향해서 한번더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800 밑으로 아, 1760 서포트 밑으로 만약에 78.1 서포트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1700을 향해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그전 서포트 내면까지. 하지만 이제 또 4시간 차트에서을 빼면은 또 4시간 차트에서 가격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은 가를 720레벨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감을 어? 보여준다면은 또 이러한 모습을 또보여주있죠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미리미리 구축을 해주시면은 본인이 나중에 이 차트로 와가지고 거래를 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다 나는 플랜을 이미 짜주시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자, 모든 기술적 분석, 분석하는 방법, 거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마스프레스 FX.com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주 좋은 거래를 하시고요. 많은 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